<웃음> 예, 무서 이네. 예예로 세계를 여행한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마취크림을 발랐습니다 마취크림을 바르니까 조금 열이 올라오는 듯한 느낌인데 피부에 열이 올라와요 이제 요 마취가 다된것 같아요 아 지금 물을 피부가, 묻혀서 피부가 아떠신나요 세수를 하는데 그냥 벽에다 하는 느낌 이게. 맛이 그 정말 걸려있네요 어, 이게. 네. 이질감이 강해서. 네. <웃음> 낌이 이게 클렌징. 클렌징, 그냥 물 세안할 수있요 물만 세안한데요? 네. 네. 지근물 아, 아 미지근물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느낌이 안 나는데. 네. 막 그, 그, 그거 센 거를 하면 아프다는 거죠? 그래도. 네. 그래도 아프고. 어, 저기 수건 있습니다. 아, 뒤쪽에. 수건. 잠시. <웃음> 저는 수건이 거울을 가보는데 <웃음> 네. 내가좀 뭐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어요 아... <웃음> 저요? 네. 아 저는 좀 약간 피지 이런 관리 좀 하고 싶어가지고 네. 스칼렛이라는 이저가 있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고주파인데 바늘을 이용한 거야 이걸 음.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세요. 어 음. 이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바늘로 찌르는 거예요? 예, 바늘이 여러 개 달린 걸로 이렇게 <웃음>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진짜 다 됐습니다. <웃음> 자 <웃음> 예. 우와. 한번 많이 아프시면 은화할게요 우와. 아. 어, 부, 저희 저희 부하님하슷하슷하요네요 t a c 옆에 지금 찍고 계신 분하고 반응이 비슷하세요 m Tiko? Is you want to pistachio? Ah, you don't 다 o i 다 Ah, you want to be p 가 너무 아파요 생각보다 이거 흉터 이거 그 다음에 여기 흉터 있지 않습니까 이 네. 흉터는 네. 지금 약간 태워 있거든요 네. 흉터 치료를 하신다고 그러면 안쪽에 피부 안쪽을 살짝 서브 시즌이라고 하거든요 약간 박리를 하고 이쪽에 플옵션을 레저를 써서 재생시키는 방법 딱갑습니다 그렇게 요아 이것도 약간 따가운 느낌 딱 가본 가 같구나 네, 음, 소리 되게 유난합니다. 네. 깜짝이야. 어, 눈 어, 보시면 안 되는데, 인상하시는데. 네. 네. 네. 아, 네. 하이라이트는 귀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혹 이것도 가능한가요? 아... 아... 지금 은 비불성 방음 같아서 이런 경우는 여기를 약간 줄일 수있도 주사나 이런 걸 이용해서 살짝 들어가게 해요 아프긴, 아프긴 아픈데 네. 네. 들어가는 건가요? 예, 주사를 받습니다. 열리맞 네. 마세요. 네. 네, 주사. 네. 네. 네. 자착했습니다습습니다 그 <목소리를> 부분은 네. 네. 한 2, 3주 정도씩 줄어들면 하시면 되고요. 너무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많이 해버리면. 네. 그게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네. 여기는 보유 설정인데요. 네. 그쪽도 설정 있습니다. 보유 설정 때문에. 네. 응. 음. 이 많이 해보면 피해 수가 있어서 네 들어가 볼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어둔 붙여주세요 네 하세요. 오늘 하신 게 여기 네. 고주파, 바늘형 고주파였고 응. 풍터치로 주사를 맞았는데 네. 일단 이게 약간 붉을 수가 있고 따가운 느낌 붓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조심 네. 자극이 안 가게 하시는 게 좋고 어, 재생크림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같이 발라주는 거 약간 음... 같이 사용 도움이 되고요 네. 마찬가지로 사우나 찜질방 이런 거 조금 안 가신 게한몇주 정도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어, 자극 주는 것도 좀 피하시는 게 좋고 보통 재시술은한달 정도 뭐 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네. 한두번세번더 하시면 피부 자체가 조금 모공이 수축되면서 탄력이 생기는 걸 느낄 수가 있으세요 오... 그리고, 여기든, 이제, 흉터, 흉터는 지금 약간 진물이 날 겁니다. 그래서 지오덤을 하루에 한 두세 번씩 갈아주시고, 네. 그 이후에는 이제 한틀에한번 정도, 일주일 음. 쯤에 떼시면 돼요. 아, 아. 그리고, 요거, 귀에 있는 이비극성 그 반응 같은 경우에는 주사를 했으니까, 네. 한 2주 정도? 경과 후에 한번 보고, 한번더 주사를 할지 말지, 좀더 음. 네, 들어가는 게효과가 나실 거예요. 효과가 있다면. 저는 여기가 진짜 제일 없다고 그랬는데, 음. 그렇구나. 여기는 생각보다, 예, 철만 있어. 요거는 살이 이렇게 폐해져도 어릴 때부터, 여기서 채워지아요 네, 네. 이게, 어, 제일 좋은 건이 정도 강도로 했을 때 살이 많이 차오르면 통토가 완화되면 더 좋고요. 음. 근데 효과가 좀 미미하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쪽을 약간 방리작용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해서 좀 효율적으로. 음. 이렇게 가끔씩 들어간 사람들몇명이 있더라고요. 우리니까도 네, 네, 있고, 막 여자들만 봐도 고 아, 오시고. 그러면 그걸로, 이걸로 되는군요. 그게. 아니, 왜? 나도 꺼가면 이게 뭐파이드라고 살이 네. 그런 식인가 아. 그게 한1회회로되진 한 않고요. 보통 5회 이상. 음, 아. 그중에, 그중에서 음, 조금, 조금 조금씩. 결국은 음. 이제 이게 상처가 나고 염증이 생겼고, 이게 음. 그 회복하는 과정이 있어서 조직들이 다안차오 거거든요. 그살이 네, 아. 다시 상처를 낸 거예요. 음. 다시 상처를 내고 정상적으로 회복을 시켜서 그 회복 펌를 완화시키는 거죠. 아 그래서 미세 상처를 다낸 겁니다. 어, 아 안쪽으로. 그러면 총 가격이 아, 예. 이거 한도는 저희는 이 반응용 고주파는 한 1회에 40만 원 정도 해요. 음. 네. 네. 이런 휴터 네. 튜터, 이런, 이런 것들도 그거는 뭐 5만 원, 10만 원 정도? 5만 원, 1면한 네. 60만 원 정도.